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의 여자에서 주에라 다음으로 누가 제일 싫으신가요? 저는 남유진입니다. 어쩌면 주에라보다 더 나쁜 인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부인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일 수 있는지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인간인데요. 이런 남유진이 빨리 강력하게 벌을 받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리뷰 시작합니다. 남유진 주에라는 본인들의 나쁜 짓에 대해 서로의 알리바이를 채워주고 협력하며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반면에 피해자인 정겨울과 오세린은 이런 그들의 악행에 대해 파악도 못하고 서로 협력도 안 되고 심지어 오세린은 정겨울을 노리고 있죠. 정겨울과 오세린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복수를 하기 위해선 먼저 남유진과 주에라의 악당 콤비가 갈라서야 합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려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야 할까요? 두가지의 내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15화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남유진의 딸인 남소희의 목걸이를 주에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남유진은 현재 소희를 잃어버려서 제정신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분노가 정겨울에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희를 납치한 것이 주에라라는 사실을 남유진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남유진은 주에라에게 매우 큰 분노를 하겠죠. 본인을 속이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자식을 위험에 빠뜨린 주에라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데 아직 작품의 초반이라 벌써부터 두 사람이 갈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1화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래왔듯이 주에라가 소위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남유진에게 들킨다 해도 주에라는 또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며 빠져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주에라가 소위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조만간 발각이 되겠지요. 남유진과 주에라의 사이가 틀어지는 스토리 두 번째는 남유진이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남유진은 그동안 주에라를 좋아해 왔고 주에라에게 의지하며 기생충 처럼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작품 초반부라서 두 사람의 관계는 끈끈 하지만 중후반부에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고 남유진은 그 여자에게 빠지며 주에라를 점점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남유진은 주에라가 무서운 여자임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독한 모습에 점점 여자로서의 매력을 못 느끼고 새로운 여인에게 빠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주에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주에라는 남유진의 새 여인에게 똑같이 나쁜 짓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진과 주에라는 사이가 틀어지겠죠. 현재는 남유진과 주에라가 공범이기에 같은 동반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작품이 중후반부에 넘어가면 두 사람은 언제 친했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크게 전쟁을 벌이며 모두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남유진과 주애라의 사이가 계속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주애라와 남유진이 사이좋게 서로 감옥에서 죽는 그날까지 섰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